자 이제 이이 이, 이 다이어 고개를 때려 잡으면 돼요. 됐죠? 핫헛헛헛헛헛헛 예! 오오 왓? 아 왜? 아니 왜? 나 왜?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와 뭐해? <웃음> 뭐야 뭐해? 뭐해? <뭐에? 목소녀> 여러분의 여러분의 아... 아니 집으로 돌아갈 <목소녀> 아 잠깐만요 잠깐 바... 님들 트위치 분들 클립 좀 따봐요 클립 좀 따봐요 <웃음> 침대 부서 뿌셔... <웃음> 도덕체이용이네 <웃음> 오...